안녕하세요 엘로벨 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어, 되게 오랜만이에요 <웃음> 게으른 엘리씨 용서해주세요 <웃음> 사실 진짜로 바빴어요 제가 학교 과제나 학교 일들로 좀 많이 바빴고 어, 제가 이번 학기 들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파트타임 자리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잘 학교 이야기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던 이유가 이제 저희과 특성상 가만히 앉아서 이제 수업을 듣는 수업이 많이 없고, 어, 카메라 세팅이나 뭐 조명 세팅 아니면은 실제로 그 TV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실기 수업 같은 게 많아서 앉아서 공부하는 거면 이렇게 지금처럼 카메라를 제가 세팅해두고 공부하는 장면들을 촬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현장에 뛰어들어서 직접 해야 되는 수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잘 촬영되는지 체크를 하면서 제가 수업을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제가 꼭 한번 어떤 수업을 저희 과에서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엇을 하는지 보여드리면 좀 신기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언젠가는 꼭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건강이 다들 잘 지내고 계신 건가요? 좀 세계적인 이슈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다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현재 캐나다의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이야기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어떤지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요 요즘 제 근황이 코로나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수 없는 상태라서 그렇다고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캐나다 상황은 어떤지 제가 오늘 캐나다의 토론토 상황은 어떤지 어 제가 바쁘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촬영을 할 시간이 나게 됐는지 어 보여드릴게요 어, 제제지지마스크크쓰쓰있있어지지제제소소리잘잘리실지지모르어요제제지지되되오오만에에에에왔왔든요요래서서에에온온에지지현현제제있 있는 토토토의황황은어지한한보여여릴릴요요 e e s a n d c l e a r t 고등식당이 안에서 먹는 다이닝 서비스를 다 멈춘 상태예요 다운타운인데 길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상상도 문닫습니다오 진짜네? 다문 닫았어 채넘도 문 닫은 거야 지금? 아! 미쳤다 이튼센터가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하지 지금 도런토의 심장인데 <웃음> 도런토의 심장 <웃음> 도대체 왜 휴지를 사재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식으로 휴지를 사지게 해서 살수 있는 휴지가 없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근처 마트인데 여기도 지금 휴지가 없어요 대박이죠 지금 스타벅스도 투고만 가능한 상태고요 현재 캐나다 상황은 캐나다 총리가 며칠 전 캐나다의 국경을 폐쇄한다고 선포했고 그래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시민권자, 승무원, 외교관 이외에 워홀이나 유학 아니면 일반 관광비자가 있는 외국인들은 전혀 입국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물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긴 했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제 며칠 전, 몇주 전에 총리 부인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상태였고 그래서 총리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후로 사람들이 코로나 대한 심각성을 점점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모든 학교들이 다 셧다운된 상태라서 휴교에 들어간 상태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대로 몇몇 상점들이 다 문을 닫은 상태고 현재 도서관 그리고 영화관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어 몇몇 회사도 지금 문을 닫아서 어휴 상태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식당들은 안에서 먹는 다이닝 서비스는 다 멈춘 상태라서 테이크아웃이나 오버만 가능한 상태예요 어... 그래서 저도 지금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서 집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식당이 다이닝 서비스를 하지 않으니까 서버가 필요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일하던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우버 포장만 해줄 풀타임 서버들만 남기고 파트타임 서버들이 다 실직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 잘렸어요 응.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집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밖에서 촬영한 영상 보셨겠지만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고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그래도 캐나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막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고 어, 저 사람 뭐지라고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받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제 몇몇 캐나다인 친구들도 이미 확진된 사람이나 마스크 쓰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고 어, 왜냐면 사실 마스크를 쓰는 거는 제가 없는 거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혹시나 제가 무증상 감염자 일수도 있는데 그거를 옮기지 않기 위해서 쓰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네, 아무튼 여기는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왜 휴지를 사재기 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휴지가 없어가지고 이러다가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여기는 휴지 오브제를 할 판이에요 진짜로 아, 이러다가 신문지 뜯어서 휴지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제 집순이가 되어버린 저의 근황을 이렇게 영상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 다들 건강하게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서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실 이게 유쾌한 얘기는 아니라서 자꾸 저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계속 쳐지는데 다음엔 좀더 밝고 유쾌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어,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코로나 진짜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